때는 바야흐로 봄이었다. 대지는 척박하고 바람은 거칠었다. 뿌리를 잘못 내린들 아무도 축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봄. 때는 바야흐로 봄이었다 뿌리를 잘못 내린 듯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찬란하게 아름다웠다 자기 분해된 몸 위로 따뜻한 햇살이 덮였다 두대 그다 그래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나 아직 안지. 지 지도 넘길 수도 없는 그 페이 지를 붙들 고, 오늘 을 살아, 난아 직도, 그한 가운데 하루의살이풀 처럼. 내 사랑이 죽었을 때내 청춘도 죽었고 잡아 돌아보지 못했던 나의.